<웃음> 짜잔 이것은 사촌 언니한테 생일 선물로 받은 헤더먼트 파자마입니다 분홍색 잠옷은 또 제가 없어가지고 헤더먼트에서 이번에 파자마 귀여운 게 나왔길래 핑크 잠옷을 골라봤습니다 로고 밴딩 처리된 옥서 팬츠 디자인의 반바지고요. 자우 상의는 긴팔 셔츠예요. 제가 긴팔에 반바지 조합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골라봤어요. 쓱배송이 도착했습니다. 뭐 샀는지 하나씩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저의 소울김, 광천김 한봉다리. 샀습니다. 쪽파도 한단 샀고요 왕새우 만두 두 몽다리 샀고요 명란솥밥 해먹으려고 명란젓도 하나 사봤습니다 케일주스 해먹을 쌈케일 샀고요 애플토마토라고 토마토가 한 팩에 3천 얼마밖에 안 하길래 토마토도 한팩 사봤어요 바나나도 하나 샀고요 케일주스 해먹으려고 스낵당근도 하나 사봤습니다 오이도 천원이나 할인하고 있길래 한번 사봤습니다 990원짜리 양파도 하나 사봤어요 배송하울 끝! 이슬은, 이슬은, 그럼 가. 하이염. 오늘은 5월 1일 월요일입니다. 노동절 오늘 마침 알바를 쉬어요. 친구랑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택배가 도착해가지고 택배 뜯. 고호드닥 준비해보려고요. 짜잔! 짜잔! 이거 뭐 이름뭐였지 만티스? 멘티스 생일선물로 뭐 갖고 싶냐고 갖고 싶은 거 말하라 해서 고민하다가 사실 요새 제가 물욕이 없어가지고 막 갖고 싶은 거 필요한 거잘 모르겠는 거예요. 고민을 며칠하다가 코크테릭스 요새 워낙 핫하고 하니까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힙색을 <웃음> 골라봤습니다. 색깔이 되게 많았는데 제일 무난한 검정색은 그크릭스이 시조세 로고가 골드로 돼있는 거예요. 묘하게 뭔가 촌스러운 노란끼센 골드 컬러여가지고 무난하게 그레이 컬러로 골라봤습니다. 등산 브랜드 제품이어가지고 메쉬 소재가 엄청 짱짱해요. 통기성이 엄청 좋아 보이고요. 제 손보다 조금 아주 조금 더큰 사이즈고 약간 차콜 느낌이면 파크테릭스이시조세 로고는 밝은 그레이 컬러로 자수가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무난하고 안정감 있는 컬러 조합입니다. 버클로 사이즈 조절해가지고 허리에 딱 차면 되는 거예요. 보여드리면은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착용하는 겁니다. 전면부에 있는 포켓은 원포켓이고요. 뒤쪽에 있는 이 메인 수납 공간은 총세 공간으로 나눠지거든요. 사이드 포켓, 메인 포켓이랑 여기 안에 또 지퍼가 있어가지고 안쪽으로 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저는 등산을 안 해서 이 고리의 용도를 모르겠는데 아마 등산용품이랑 연결 연결해가지고 활용해서 쓰는 것 같거든요. 이 작은 가방에 수납 공간이 총네 군데였습니다. 오늘 바로 게시할 거라서 탱을 떼줄게요 재정정 하겠습니다 뒷판에 주머니가 하나 더 있어요 수납공간이 총 5개 5개짜리 힙색입니다 아크테릭스 힙색 하나 쳐서 저 지금 지하된 기분 굉장히 힙해진 기분이에요 짐 마저 챙겨가지고 친구네 집으로 가보게 했습니다 쁘은 조용히 좀해 제발 아, 조용히 좀 해. 아 조용히 해. 소음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카메라 꺼야 될것 같아. 왜 이러고 <웃음> 응? 무슨 말이 하고 싶은데요? <웃음> <웃음> 왜왜왜왜말 지추자고 왜? 왜?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갑자기 아니 오늘 가족은 최대한 멀리서 자식 기 부모님이 지금 다 나가보세요 설류질이 항상 됩니다 사진이잖아 안녕하세요 리반테 가는 길 거울도 안 보고, 나아니그 난... 노래 있잖아. 거울도 안 보고, 그냥 나. 진짜.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주간식당 박혀있네. 네? 주간식당, 저기 네. 벽에, 저기 벽에, 두시. 음 나도 사장 먹을 일이 없는데 진짜 맛있어 제자 이거도 마시기 못시다 어떤데? 짬뽕을 시킬까 심플해서 왜심싱이랑 먹고 싶어 너무 맛있잖아 소합이 매운 거야? 소합이 있어? 매운도합이 있어 이 있어, 밑에 사장님 아. 네. 저희 크림짬뽕 하나랑 콜라 어. 제로 하나요 한이0개 음. 크다 근데 재벌집에 재벌집을 정매하드 인가 그. 거 테이블 안이요 맛있는 거다 먹은 거다 없어졌네 <웃음> 삭제됐어 이거 뭐지? 배불러? <웃음> 어, 아맛있겠왜또급발찌라고발 그래. <웃음> 빼냐고 저희 네. 아침은 아침 하실 때 <웃음> 현재 꼭주문하나 저어서 셔야지 마이세요 <웃음> <웃음> 맛있겠다 맛있다 <웃음> 어떻게 <웃음> 섞어야 되나요? <웃음> 개가 통째로 들어왔어요 술맛이 넣야 되는 것 같은데 이랑도 잘. 어때요? 요리도가수고요 맛있지? 맛있어. 맛있는데? 맛있어. 짠치짠짠지인데 맛있어. 어떻게 게요 우리 더 현대가서 구경을 하는데구산 쇼핑할 때가 별로 없어서나아미치쿠매장으고 싶었는데. 슈퍼도 있어? 매장에서 쓸데없어? 진짜 놀랐다 커피집도 같다. 후회 말고 짜서. 기운이 와이라 넘치? 왜? 어디 어디 가야 될까? 오늘갈수 없는 곳이야 왜? 오늘 잘안 여는 것 같아 없어 어디 놀러 가셨어 이거 가셨어? 많이 있는데? 죽겠다 그냥 음 좀늦춰으야 해야지 이거 2 0할 거야? 거기 선생님이 나 팔로우 해주셨잖아 <놀람> <놀람> <놀람> 차로 선생님, 유튜버라니까, 나를 분석해주시겠다고. 주시겠다. <웃음> 아, 이거 39,000원 이러고? 냉시초부터 할인안 거. 냉거 얼마냐? 비건이라도 고 있어? 이거. 드레스티니, 드레스티니. 이런거밖에 안 떠는거야 어, <목소리가> 이거 있잖아 키워놔야구 지 안된다 늦었어 이거 있잖아 삐! 한손 아아 나왜 이렇게 어둡게 나와? 왜 포장이 안보여 앞으로 갔다가 <웃음> 네가 뒤에 있고 이런거 있었어 뒤에 있고 이제 니가 앞으로 너 왜이렇게 어두워? 아까 트리스말보이잖 아직다끝났나 응, 이게 다가 이게 뭐고 이렇게 끝낼 수있는뭐야이게뭐야 anyway. 머리, <웃음> 머리 왜 이렇게 떡이지 이거 왜 이렇게 까먹너는 내가 너무 얼마 표정이 안 보이는 데 색감해서 뭐까난 이거 아니면 이거만 아니면 돼? 이거 하 생각 이거 가 이게 나 이게 나 이거 너 까먹을 지 그냥 그냥 <놀람> 내가 색감고 싶단 니이야보가 쎄다 좀 해무가 있는 것 같아. 맞죠좀힘 제... 네. 저희는 밥 먹고, 밥 먹고, 인디샵 두, 두 군데 갔다가, 인디 갔다가, 사진 찍고, 사진 찍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갑니다. 퇴도뒷발차기 귀여워. 저거 자전거 누구나 가지고 뭐 하는 거라서. 스르, 스르, 스르 왜 하나씩 하나. <웃음> 이빨 닫아왜 <웃음> 이래? 왜?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났어? 가! 내가 너무 빨라서 카메라를 못 찍겠다 저 와주라 너 수룬! 수민! 흘러! 가! 할머니 있나? <웃음> 이거 봐. 뭐야? 울어봐, <웃음> 야, 이 뭐야? 물어봐 빨리! 수민이 물어봐! 야 메로 인형은 원래 저 새끼야? 황록생이되고 있는데 수름 콕콕! 크크크크크...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안 들리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불닭볶음면 플러스 짜파게티 불파게티를 먹으려고요. 저는 짜파구리보다 불파게티가 더제 스타일이더라고요. 기부한 100억도 다 회수할 작정이 없어. 아 근데 우리 막 셀러들 막 엄청 불수가 있는데 언니 어. 뭔가 사이드 메뉴 아, 잠 같이 볼게요. 네. 완전 바삭하게 데리야끼처럼. 네. 맛있겠다. 네. 조금만 아, 더그벤도시락이 네. 어. 정원에서 직접 가서 다 여기 원래 동그란 전등이 달려있었어요 저 예쁜 조명을 달아보겠다고 사가지고 이거를 다 뗐는데 이 천장 벽이 너무 허벌인 거예요 여기 벽이 그냥 하판 하나 받쳐져 있어가지고 오브제 같은 무거운 전등을 다니까 벽이 힘이 없어가지고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그냥 다시 원상복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 가루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안경이랑 마스크를 썼습니다 작업을 해야 합니다.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단 닫을게요. 도 출근하고 그 알바도 가는 달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머리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원래 한 달에 한번 수술 치러 가는데 4월에는 깜빡하고 안친 거예요. 어쩐지 머리가 너무 부였했는데 수술 안 쳐가지고 그랬던 거였어요. 머리도 좀 예약하고 하려고요. 생각난 김에 머리 예약했고요. 나저 준비해보겠습니다. 준비 다 했습니다. 재미있 내리고 왔다 조강은 유튜브 안하고 라이브 방송하고 싶대 아프리카 비즈니라잖 아. <웃음> 실시간으로 소통하니까 재밌었다 칸 열풍 받고 아니 춤추면 되겠네 오늘 가서 말해봐야겠다 귀엽 그니까. 예명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어제 자기 지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부끄러워 음, 그러면 좀부끄러운지난 음. 실물이랑 달라서 라방 못하잖아 요새 라방 필터 되잖아 나는 말을 달달달달 떨어가지고 난 얼굴 안 까고 하잖아 다행히 좀 목소리가 정숙해지더라. 사투리도 안 쓰고 해가지고 전했거든요. 저는... 언니. 내가 소리 들고 나올게. 미안해 엄마가 차가 없어서. 차 하지. 허리만. 그러니까 미치겠다. <웃음> 미치겠다. 왜그로노어 엄청 시 g 다 우리가 봐봐. 핑크 모자라. 핑크 모형이다크 모자라. 핑크 모자라. 핑크 모자라. 핑크 자 언니 나랑도 안들어다 신짜오 신감원 이거 신짜오? 신짜 안녕하세요 신감원 <까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딸국이나 너무... 야, 파리표현은 너무 고있어 어? 갑자기 왜 이게 나와. <웃음> 내가 맨날 이거 봐서 그런 거든 근데 진짜 확확 넘어가네. 전기가 빠르구나. 갑자기 전선생 났어 야, 니 그리고 이제 유럽 빨리 다 올리고. 아, 맞아. 이때 진짜 다 잘랐어. <웃음> 계속 뿌라, 다 뿌라, 다 뿌라, 다 뿌라. 쇼핑쇼핑쇼핑. 성인 먹은 거 너무 웃기네왜 <웃음> <웃음> 이렇게 웃기냐. <웃음> 검색이라고는 안 해. 인터넷이라고는 없는 애처럼. 맞은편에 부츠 카페 있었는데, 개와 부츠 카페 있었는데. 다 너무 우연히 발견한 것들이라서. <목소리> 우리 이제 어디 갈 건데요? 너 없고 그냥 어? 이러면서 그냥 말했어. 나. 어? 리 그냥 걸었어. 빨곡질 어떻게 보봐 무슨? 햇볕에 아주 이렇게 빨갛. 진짜 전개가 빠르다 아, 과정이 아, 없어 결국 결국 결국 집에 왔습니다 말했습니다 아, <웃음> <멀쇼. 웃음> <웃음> 갔습니다 습니다 됐습니다 갔습니다 그퍼가 뭔가 나폴리 때랑 달라. 왜냐면 나폴리는 3일치 영상이고 이거는 6일치인 거 근데 길이는 비슷해 아이 자식 키우는 사람이 너무 자신 욕하고 그러는 거 저는 영상 편집 중입니다. 딸국질를 지금 두 시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못 하겠어요. 진행을 해야 되는데 국질를 나가가지고 아무튼. 내일 저녁에도 또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어가지고 영상 편집을 좀 해놔야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상 편집하다가 저는 자려고요 영상 편집 마저 하고 내일 아침에 아 오늘 아침이구나 조금 있다가 다시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얘들이들이 준 편지인데 얘들이들이 준 편지가 꽤 모여가지고 상자에다가 고이 넣어가지고 간지 하기로 했습니다. 배고파가지고 점심을 차려 먹으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명란 속박을 해먹을 거같요 미세스 브라운님의 레시피를 참고해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명란솥밥입니다. 요새 이 숟가락 정보를 진짜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이 숟가락은 오덴세 제품이고 제가 찾아보니까 비슷한 디자인의 제품은 있는데 똑같은 제품은 단종됐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약 숟가락같이 생겨서 귀엽기도 하고 밥 퍼먹고 할 때도 좋아요. 오늘의 밥 친구는 나쁜 엄마. <목소리> 전 가서 밥이라도 먹고 와요. 자식이 자주게 겼는데 밥이. 래에아 옳지 잘했어. 아가 술은. するする 얘들이 왔다 갔습니다. 아 대구 얘들아 고마워. 저 내일 생일인데 생일 선물 받은 기분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퇴근하고 <목소리되어> 서연이 데리고 친구 집으로. <오고라는 말을> <놀람> <darkestES> 배로 배로 배로 모자 니다감사합니다 치즈입니다. 들어 들어와서 울어봐 카메라 앞에서 울어라. 윤아 케야 들어와서 울어. 워라서 <웃음> <웃음> <화나서> 아니야? 간지운 <웃음> 말은 못쓰겠어요다썼어요 <웃음> <웃음> <우와. 웃음> <웃음> <웃음> <이 요거이다. 웃음> 와, 와이거워기다 맛있겠다. <웃음> 음, <웃음> 음, <웃음> 더 먹을까? 라다라 워라. 워라. 워라. 워라. 워라. 워라. Good. 메로 이모 생일이지? 이모한테 한마디 해. 이모가 많이 봐주잖아. 한마디 해 메로. 메로? 메로? 메로? 전 지금 파티 중 준비 중입니다. 작어요. 여기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여기 이제 예원이가 들어오면 얼굴 찍고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로 전라도 산 친구 영상 틀 거예요. 자리? 강아지 자리? 지금 상을 차리려고 합니다. 개털 좀 개털 좀개좀 먹자. 개털 좀 먹자. 개털 좀 먹자. 개털 좀개 개털 좀 먹자. 개털 좀 먹자. 개털 좀 먹자. 개털 좀 먹자. 개털 좀 먹자. 개털 좀 먹자. 개털 려나자 개털 좀 먹자. 먹자. 미역국, 소불고기, 미역무침, 파래, 파래무침, 장조림, 생일상 차림, 메로. <웃음> 케이크 피꺼 겁니다. 근데 비가 와요. 이렇게 생일상이 완성됐습니다. 잡채, 파김치를 제 앞에 놔둬. 아니 파김치 케이크 만들고 <웃음> 파김치 케이크 너무 괜찮지 않나? <웃음> 음. <웃음> 같 준비 완료! 안녕. 생 했잖아. 아니 오늘 연기 연습한 거 아니지? 어떻게 생각까 그거에 더 잘하는 아, 거? 하하. 하하. 잘하게 달한다 저희 파티는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목소리> 애기같다. 사라다사 왔나? 그니까. <목소리> 먹어봐라. 내가 네가 끓여준 미역국다답어두 <웃음> 번째 미역국인데. 좀 짜더라고. 음. 싱겁나? 너무 맛있어. 맛있냐? 내가 부자 전으러 왔나? 몰라, 됐어? <맸어? 웃음> 잘안는어 품밥이야? 아만안 했어 아 <웃음> 영양소 밥을 먹는좀런거 먹어줘야 보기 없거든. 잡채도 했어? 이건 <웃음> 착다 언니 어쩐지 네가 연락이 두절된 거야 우리 학교 이고 기절했잖아 데이하고 뻗은 줄 알았어 오늘 는뭐 이미 취소되나? <웃음> <웃음> 수강할 것 같다. 그거 나남영훈 <웃음> <남용은 웃음> 청첩장처럼 그냥 교 길게 네 취중 편지네. 생각을 써가지고 오, 감동을 남았고거어왜하는거 아니야? 엄마 <웃음> <웃음> 노래 서정적인 거같까인간성도 <것> <웃음> <김강성은. 웃음> 아니 아니 초반집 같잖아. 야저피니들 찍게. <웃음> 그거였잖아. 조피디였잖아. 어, 그거. 스스로에서 얼굴 반짝거려. 출세인정. 따끈한 <웃음> 밥처좀 먹어보려고. 극범의 눈물이지, 극범의 눈물. 감동의 눈물이지. <웃음> 눈물이 너무 귀엽네. 눈물이 좋아해, 잘해. <웃음> 너무 귀엽네. 나 너무 열란다 눈물이 같이 나두지 근데 왜안 울어? 눈물이 낫잖아. 같은 생각으로 닦았잖아. 눈물이 <너무 웃음> 잘해. 저희 내가 밥 시킨다 해서 놀랬겠네데 아, 오늘 <웃음> 음, 시키자고. 우리가 여기 잔뜩 붙었는데 괜찮나. 음. <웃음> 이게 뭐야 국을 대파줄까? <웃음> 소금을 좀더 넣어줄까? 여운 먹기좀 싱겁다 지금 말을 못한다 너무 감동받아 네. 네. 스테비를도 지금 얘 그냥 음. 먹으래다 이정이 생일을 해준 적이 있나? 들어서두번 끓여봤더잖아 <웃음> 미역한번 엄마 한번여기까 음. 영상 쓰라고 유나케들 정말 생각도 못했었을 거라고 미역국은 말을 했었잖아 응, 말을 해서 그냥 미역국을 험병 같은데 담아가지고 아, 집에서 내일이나 먹는 줄 알았지 응. 이런 상상이 차려져 있을 거라고 그냥 험병도 없어요 그게 오랜 우리 계획이야 없... 우리 핀데 저번 주부터 계획 저희 회사에서 꽃을 보내주셨습니다 대박 되게 유명한 컬러인데 헉! <웃음> <웃음> 진짜! 여 이거 맛있겠다! 맛있는 거 맞는데! 설치료가 영지 있 잖아요 찍찍한 짓 아니 지저찍지 찍찍하지 손바계를 걸 젤리 크런치 딱다고 립스틱 아. 발라놓고 안 챙겨 놓 불러줄까? 나안바를 음, 왜? 내가 한번 발라봐 브라운이야 브라운어난 얼마나 진짜 이리스가좀 터졌나봐 0.9마리 오뭐하나 진짜 걸리네 e d 아후안으로 0.5로 해서 플래스 어. 아, 그야너 애기처럼 좋아 좋아. 다른 아, 표정? 좋아 좋아 좋한번 <목소리가> 봐봐. 피부가 <봐봐. 웃음> 겁나 좋게 나온다. 응. 얼굴이 이렇게 확 작아지면서 팔은또 엄청 길어보여. 엄청 길어 이거 찍어야 화면속에 있는 아 너를 찍는 어 좋아 좋아. 이거 지 z 셀다. 이건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아 눈나리야. 통일받치할 <목소리도> 음때 맞아 맞아 맞아 우리 친구가 <웃음> 그래 공기계라도 좀 들고 와가지고 이제 의색이 들어가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원테이크처럼 잘하신데 뭔데 뭔데, 뭔데 네. 저 격자가 나오는 것도 멋이 가맞나 음 이게 노래를 넣으면 꽤 그럴싸할 걸. 음 딴딴딴딴 하는 그 노래가 음 있어 <웃음> 응, 감사합니다 꿀을 진짜 한 바가지 뿌려줬어 <웃음> 맛있다 나오니까 좋네 종종 나오자 한 달에 한번나오볼까 동기보일만 가졌어 맛있어 이거 하고 이제 포토 하는 거야? 좀뭘끔할때 포토부터 갔다가 오거든 그래. 약간 술취 했을 때 재밌게 나오더라고 이거 음. 진짜 무거워 음. 1.5kg 이상이야 미쳐? 미쳐. 미친. 미친. 미친. 미친. 미친. 그거 안에 아, 텅빈게 네. 아니야 식을여기포토월 뭐? 왔다, 기사 네, 여기. 여기. <웃음> 여기서한 장은 있네. 두 시간이나 남았다아 오늘 가보자와 아, 맛있겠다. 겉다 겉다. 음. 맛집이다. 음. 피자 드실 분? 이 음. 피자 또 하잖아. 안맞자안 맞어. 이다 먹고. 이상렇 <웃음> 음. <그렇게> 피자를 좋아 <웃음> <웃음> 진 배달 안 돼가지고... 배달이래? 솔이 그 없지 않나? 안주가 너무 다 맛있습니다. 안주가... 있어요 음... 나와도 있잖아, 여기. 어, 우와, 대우와 예절이네요. 우와~ 예상했어요. 오, 오, 오, 오, 오, 고마워요~ 와 아, 최고 최고! 어린다뭘 해야 되니한 일어나 계속. 계속 하나씩 골라 난 이거 이것도 귀엽네 난 이거 역시면사포르것이서포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죽기 전에 한번 해볼게 이것도 귀엽다 하트 이거 하잖아 음. 아, 예쁘다 영상 예쁘다 <웃음> 이 얼굴에 아, 돈을 안 먹는. 싸가지 없네.